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향 무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생별에 살고 있는 1천만 이상 가족들의 아픔이 참으로 크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특히 아픔이 커지죠 추석입니다 조상님을 찾아서 성매를 하고 혈족의 끈끈함을 확인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분들께서는 통안의 눈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뭐 까는 신세 라는 꿈에 본내 고향 같은 노랫말의 가사가 그분들에게는 맞고 절실합니다. 고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그 상징성뿐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가서 무차된다는 그러한 영원한 노스텔리어 같은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오죽하면 미물인 여우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에 있는 불 속에서 태어난 방향을 향해서 마지막 숨을 두고 월조의 소남겨라 남쪽에서 날라온 손, 그 새는 같은 나무라도 남쪽 가지의 새를 칠 미친다 그럽니다. 그만큼 고향은 생명체에게는 나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주의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 기본권의 문제죠. 우리가 1985년도에 남북이산가족을 만나면 시작해서 지금까지 4,742건의 이산가족을 통해서 이런저런 약 3만명도 못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8, 90세에 이르시는 이상가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1세대 이분들에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분들 이상가들 상봉이 좀더 횟수가 많아지고 정리화되어지고 만나는 창구도 장소도 확대해서 이분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일세대들이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구름도 울고 넘는 울저산 저 아래 지금도 살고 있는지라는 그러한 노랫말을 흥얗게 부리면서 경의선, 경원선, 열차를 타고 희망이 부푼 귀 함께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